오오 어 어...이거지 안잡히죠? 오버안 뭐 잡혀? 잡아3 2. 차 피고 바로 가야지. 아, 이거 좀괜찮아으면 좋겠다. 제발. 잘나가 아. 배터리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구만. 배터리가 맞나? 그걸 모르겠어. 아직. 테슬라가 문제가 많구만. 이맛 타는 거지. 어쩔 <웃음> 수 없어. 뽑기 <웃음> 맛에. 예, 어, 그렇지. 지금은 친구, 테슬라 와이를 어, 고장난 게 지금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일단 우버를 좀 타고 가보죠. 아, 가보자. <놀람> 스레파 없이 못 사는 한국인의 스타일. <웃음> 삼성. 오케이 구시 어? 오케이. 아직 몰 그래서 상당히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예, 풀로큐셔도 기름값 안 듭니다 아 그런 상당한 장점이 <웃음> 아, 자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? 물퉁불퉁한 도로 가면은 이제 밑에 바닥에서 좀 소리가? 잡소리가 아좀 배터리 막 듣고. 쿵쾅쿵쾅 어, 좀 그런 달그닥 달그닥 이런거 나사 좀덜쪄 아, 느낌 응. 그거랑 이제 좀 방지턱? 방지턱 뒤쪽 서스펜션이나 이쪽 같은데 진동이랑 이제 소리 같이 음. 느껴지지자 그러면 은 어떻게 고쳐졌는지 한번 봐 봅시다 가보죠 응. 들려봐야 정 어, 고칠 수 있지 테슬라 타면 장점 핸드폰 충전 가능 <웃음> 일단은 스무스 빠르게 한번 가 안나지 음, 일단 괜찮은데? 어, 안 나네. 아, 좋아, 좋아. 오,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이게 만족? 어, 만족. 아, 만족, 만족. 오케이. 아, 두번 만에 붙쳤습니다 <웃음> 한번 아침 몇몇 시? 그때 아침 8시 40분. 아, 40분. 오늘 7시 40분. 오. 잘고쳤네 야, 진작에 나, 나올 때 좀, 어? 출고할 때좀 조립을 잘해서. 한... 네 맞아. 태스는 네, 단차가 많아가지고 제 차도 패널의 갭이 상당히 또 많아가지고 한번 또 고쳤고. 이 센터 콘솔 여기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또2주 후에 또 이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또 고쳐준다 보하니까 서비스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. 굳이 불필요한 서비스? 어떻게 보면 차를 조금만 더. <웃음> 탄탄하게 잘 만, 이제 컨트롤을 잘 했으면 되는데 괜히 더해, 객싱해가지고. 괜히 좀돈 낭비. 시간 낭비. 돈은 안 되지만. 그러니까 <웃음> 테슬라 쪽에서 돈 낭비. 돈 낭비. 그뭐 여기 이 동네 오렌지 카운치만 해도 동네 조금만 뭐 괜찮은 대로, 지 얼반인 쪽?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테슬라 뭐 열대 중에 한대는 솔직히 테슬라가 막 보일 정도로 많으니까. 너무, 너무 많아. 맞아. <웃음>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 좀, 아, 안 살까. 음. 그러니까 너무 많은, 음. 좀 매력도 없고. 맞아, 맞아. 근 네, 타보면 또? 아, 어. 어, 그치. 이거는 이게 이거다. 어, 진짜. 어, 차는 이거다. 정말 잘 샀다. 야, 이거밖에 없다. 어. <웃음> 1번, <웃음> 한 번, <웃음> 한번 이걸 타버리면은 진짜 웬만한, 진짜 5만 불때 미만 그냥 그 기름 먹는 차는 끌지 못해. 어, 눈에 안 들어? 어. 진짜. 지금 여기도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고. 야, 저거 봐. 보이스? 4불이야, 저기. 알코. 3 7, 5, 3, 9, 5, 4, 고난 지금 기름값도 일갤론당 거의 4불 돈? 미국은 미국 은 이제 갤지으로 하니까 1금 지금 지금 4불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 기름값이 금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는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전기차 이제 충전하는 거? 어 그렇지 아, 근데 뭐 괜찮은 동네 사면은 충전하는 곳은 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충전, 충전하는 것도 싸고 한 음, 음. 시간에 1분 정도? 아 1분? 한 시간에 1분? 음. 어. 그 다음에 한 시간 충전하면은 보통 천천히 충전되는 곳에서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닐 때 보통 한 26마일? 한 시간에? 26마일?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 잠깐 뭐 박아두고 음. 장볼 때 박아두고 뭐 이럴 때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음. 쪽에서는 그리고 그 머스크가 발표했던 것 중에 매일 조금씩 충전해주는 게 이제 배터리 성능 상당히 음. 뭐 유지가 될것같그요그 그러니까 풀로 충전하지 말아요. 어.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운전을 뭐 기껏 많이 해봐야 뭐 16km, 뭐 20km, 30km 이 안에서 그냥 운전을 하니까 하루 그래서 충전할 때도 보통 차 맥시멈 배터리한 80%? 85%? 음. 그 정도? 그치 딱 좋지 응 음. 그리고 이게 쓸때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또 그때 잠단점과 충전을 스스로 음. 하는거 음. 확실히 차는 좋아 그니까 자 지금, 지금 보면은 빨간불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한번 밟아 주십니까? 한번 밟아 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경찰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속도 55니까 딱 60마일까지만 60마일까지만 한 음. 제로? 딱 60이 1 0 0 k g 아닌가? 한국은. 그치 그치 0 1 0 0로백 이게 공식 이렇게 나온 기록표 나온 거 보면 몇초지 4초? 아마 그럴 거야 4초, 아, 4초. 음. 였던 같은. 어. 근데 4초나 5초나 사람들 생각 많이 차이... 오! 아... 오! 아 빠른데, 이거지 <웃음> 아 이거지 너무 빠른데?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니 진짜 그럼 멀미난다니까 이게 진짜 그트랜스페션 자체에 기어가 없으니까 한번 밟고 나면 진짜 몸이 다 뒤로 그냥 의자로 쏠려가지고 약간 멀미도 좀 나는데 확실히 근데 운전하는 게 재미가 있지. 어, 확실히 진짜 음, 진짜 재밌어. 답답하고. 음. 네, 아. 그는데 포드차도 한번 찍어줘야 돼 <웃음> <웃음>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자 <웃음> 전에 운전하는 포드차 같은 경우는한 이제 RPM 한 8까지 이제 갔을 때한 45km 달리는 <웃음> <웃음> 소리는 스포츠카야 <웃음> 소리는 스포츠카인데안 나가. 어, 나가는 안나가 <웃음> 3차선 아 그지 그지 3차선 인생 아 슬펀치 이거 이거 차도 튜닝도 좀 해가지고 이게 그 스티커 글래스 보호 음. 패널 보호필름 음.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검은색 시트를 이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무 그 패널인데 아다나무야아다 나무 어. 그렇지 나무인데 이제 이거를 또 사, 아마존에서 또 이제 따로 구입을 해 가지고 칼본파이버 짝퉁? 음. <웃음> 짝퉁이지만? 근데 짝퉁인지 진퉁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퀄리티 어 아, 상당하죠? 괜찮, 괜찮지? 괜찮 음. 아주 잘 만들었어 누가 얘기어 그럼 그럼 <웃음> 아 이게 이거 커 맞아 커서 예. 그리고 이게 수납 공간도 <웃음> 상당히 크고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<웃음> 상당히 깊어가지고 크고 그리고 이 안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상당히 크게 있어서 아주 좋고 그리고 뒤에 의자 같은 경우는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또 내려올 때다 접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막 거의 막 침대 깔듯이 캠핑하는 사람들도 많고 영화도 됩니다. 아 맞아 영화며 주차, 뭐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당연히 되고 토이박스 하면은 게임이며. 막 노래며 게임이며 심지어 그림판까지 <웃음> 이제 레인보우로드키면은 이거 무지, 무지개 색깔로 바뀐다? 아 그래? 어, 음 이런 식으로 바뀐다? 어, 아니 이거 여기만 바뀌는 어, 거지? 아 이거 거기만. 아기 엠비언트 라인지. 밑에 바닥이 촥. 지금 지가 없는데.